세 번째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환원당을 어떻게 정량하느냐 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크게 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베르툴란드법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뒤쪽에 자, 베르틀란드 법두 분석원리 당에 의해서 환원 침전된 구리 양을 양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베르틀란드 표로부터 이그 구리 양에 상당하는 환원 양을 환원당의 양을 그 표로부터 구합니다 표로부터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 한가지 방법이 더 있는 것이 이게 소모기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미량의 당을 정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양이 적은 원리 마찬가지 구리염으로 환원하고 환원당이 구리 이가 이온을 일가 이온으로 환원시키는 환원된 그 환원 구리염 환원법 플러스 요도 적정법을 결합을 시켜서 환원당 함량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는 자, 많은 양을 구하는 방법과 이렇게 미량의 당을 구하는 소모기 방법.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그럼 다시 앞쪽으로 돌아갔어. 자, 이 표가. 자, 베르틀란드 당류 정량표라는 이 표가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당류에 상당하는 구리 중량을, 중량을 구하면, 자, 당류로서, 당류로서는 이와 같이 각 당류별로 이 표에서 구하, 찾아낼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정량표를 이용을 한다. 자, 원리는 자, 실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반응식은 자, 환원당 RCHO 선적이 이게 환원당입니다. 자, 환원당은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환원시키냐 하면은 구리일가 상태의 구리를 구리일가 상태로 환원을 시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남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이 알데하이더기가 카복실산으로 자기 자신은 산화가 돼요 자 여기에 환원된 구리 일, 일산화구리 CU2O 일산화구리 양을 이와 같이 철삼가 용액으로 황산산성하해서 녹여냅니다. 그러면 은 다시 말해서 이 CU2O 구리 아산화 이걸 아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산화구리가 철삼가를 자 철삼가를 지금 보시면은 철이가로 이제 환원을 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가 돼요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철삼가를 철이가로 환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환원된 이철양을 다시 과망간산카륨 산화제 양으로서 적정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산화 환원 반응을 두 단계, 세 단계 거쳐가지고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원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원당이 구리를 환원을 시켜주면은 그 환원된 구리는 다시 철을 철을 자기 자신이 산화되면서 철을 환원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환원된 철은 과망간산 칼륨 KMnO4 산화제로서 또 산화하는 적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소비된 KMnO4 과망간산 칼륨 이 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환원된 구리 양을 구합니다. 그래. 원리 굉장히 복잡하죠? 뭐, 산화화는 반응이 하나, 둘, 세 단계 거칩니다.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구한, 구한 양이 이 표에서 구리 중량, 중량을 구하면은 이렇게 당류로 환산을 할수 있는 표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소모기법이라는 것은 미량의 당을 정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구리염 환원을 시켰는 것까지는 앞쪽에베르트란드 법과 동일해요 그런데 뒤쪽에 요도적정을 요도적정을 이용해서 을 구했다 이게 소모기법이고요 앞쪽과 구분되죠. 자, 이렇게 구한다.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조지방. 지방을 추출을 해서 무게를 구할 거예요. 자, 지방 추출하는 이 관을, 마, 마조니아 관이라고 하는 이 관을 이용을 해서 에탄올, 에터, 이런 것으로 지방을 추출,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녹여낸 용매를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조지방 양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합니다. 조지방. 자, 조지방을 구하는 방법이 추출을 하는데 속실레 장치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추출되게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속실내 추출 장치를 이용을 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무게 분석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 나머지 저지방도 마찬가지 보시고 저지방 다섯 번째 비중입니다. 비중 글자 그대로 무엇과 무엇의 비로 무게의 비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를 기준으로. 자, 비중은 영어로 Specific Gravity 해서 SG 이렇게 표현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비중. 자, 증유수를 기준 물질로 사용을 합니다. 증유수의 밀도. 1 g per 1ml 잖 증유수 밀도와 어떤 액체의 밀도를 서로 비교한 값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자, 밑에 기준이 증유수입니다. 증유수 분해 어떤 물질에 동일한 동일한 비중병 속에 자 이걸 어떤 물질을 담았을 때 담았을 때 증유수의 무게와 그 어떤 물질의 무게를 비교했다. 그래서 분모 분자의 단위는 생략되기 때문에 비중은 비중은 단위가 없는 그냥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중은 밀도와 같은 값입니다. 밀도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비중이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 비중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섞이지 않는다면 기름이 물 위에 뜨죠. 그거는 비중이 1보다 낮다 얘기입니다 미, 비중이 1보다 더큰 값이다 그거는 물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비중만 딱 보면 은아 물에 뜰 것인지 가라앉을 것인지 바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알칼리 용액을 만들고 자, 정확한 농도를 구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로서, 우리가, 0.1 노말 수산화 나트륨 250ml를 만들, 만들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자, 만약 1 노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1000ml에 40g 녹이면 됩니다. 그러면 0.1 노말 250ml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수산화 나트륨 1g, 약 1g을 취합니다. 정확하게 무게를 달 수가 없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공기 중에 나오면은 수분 흡수하고 이산화 탄소 흡수가 무게가 계속 변화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만들고 이 농도를 정화하게 구하는 실험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실험이 지금 얘기하는 이 실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은 염산 표준 용액을 만약에 0.1노만 염산 25ml를 PPS로 취하고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담습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지시약을 페놀포탈레인 지시약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은 자, 떨어뜨려 두고 나서 그 다음 방금 만들었던 0.1노말 수산화나트륨 0.1노말 수산화나트륨을 뷰렛에 채워가지고 적정을 하면 은 이와 같이 핑크색, 무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지점 한 20초 정도, 20-30초 정도 핑크 색깔이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됩니다. 사라져도 돼요. 많이 넣어 버리면은 플러스 오차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이 실험에서 구한 이제 수산화나트륨 소비 밀리리터를 실험에서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NVF는 N-V-F- 노말 농도, 부피, 팩타 이 식에서 팩타를 구한다 팩타를 구한다 팩타가 무엇이냐 팩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팩타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목소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 자, 역시 부피 분석으로 산염기 적정입니다. 자, 단백질을 분해해가지고 단백질의 아미노산에서 있는 아민기를 암모니아로 정유를 시켰어. 암모니아, 발생된 암모니아 양을 구합니다. 그 암모니아 양을 구해가지고 단백질 양으로 계산을 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분석 원리 자 봅시다.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을 총매 존재하에서 황산으로 가열 분해하면은 질소는 암모니아로 분해합니다. 변합니다. 이걸 분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화 나트륨 강알칼리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암모니아를 수증기 정류해서 희황산 용액에 포집을 한다 그리고 나서 포집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이제 적정하는데 다시 말해서 황산산성하에서 나온 암모니아를 바로 포집을 그러니까 황산과 암모니아가 산염기 중화적정이 일어나버리도록 포집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황산을 안 쓰고 그냥 정유수에 흡수를 시키면은 완전히 흡수가 안 되고 공기 중으로 달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모니아 병뚜껑 열면은 암모니아 냄새가 확 진동을 한다는 얘기는 암모니아가 벌써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희황산 그러니까 황산 표준 용액에 발생된 암모니아를 즉시 포집을 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이 황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면은 여기에서 발생된 암모니아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암모니아의 질소 양을 구하고 나서 질소계수 곱하면 조단백질 양이 산출된다. 이 말입니다. 원리는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증유를 한다. 그리고 증유해서 증유되어 나온 암모니아의 질소 양을 구하고 그 양으로부터 단백질 양으로 환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원리, 그 다음 이렇게 증류장치 보셨고 증류장치 자, 이렇게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소 퍼센트는 검체 채취량 분의 우리가 0.05 노멀 황산을 만약에 사용했다면 0.05 노멀 황산 1ml는 0.7003mg의 질소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질소량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질소 개수를 질소 양에 질소 개수를 곱하면 은 조단백질 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 개수가 보시면 식품별로 질소 개수가 달라요. 이게 왜 다를까? 그 얘기는, 이 질소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소 개수, 우리가 6.25라고 질소 개수를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위에 있는 거, 소맥, 뭐, 보리호밀, 이런 것들은 6.25가 아니고요, 이렇게. 질소계수가 낮은 것도 있고, 이렇게 높은 메밀 같으면 더 높고, 자, 이게 높고 낮은 이런 물, 저, 식품이 있는데, 질소계수가 6.25보다 크다, 작다, 무엇을 의미할까? 질소계수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식염정량 모압법으로 침전적정 방법이라 부릅니다. 모압법 은을 이용해서 적정하는 방법인데 크게 모압법, 볼하드법, 파잔스법 이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압법이 가장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모압법을 씁니다. 자, 모압법 볼라드 파잔서, 세 가지 방법 있다. 모압법은 자, 분석 원리는 전처리한 검체 용액을 비커에 넣고 지시약이 크롬산 카륨입니다. 지시약 크롬산 카륨을 넣고 질산은 표준 용액으로 적정하면 식염에 NaCl, 크로라이더는 전부 AGCl, 염화은 백색 침전으로 되고, 크롬산 카륨과 이제, 은이 반응하면 크롬산 은이 만들어지면 이때 적갈색 침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적정을 해서 이 적갈색으로 삭 변하는 데까지 소비된 질산은의 양을 우리가 양으로부터 식염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은적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료량을 A라고 한다면 B는 0.02 노말 질산은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질산은 소비량을 B라고 하고 그 다음 팩타는 0.02노말 질산은의 역가고요. 그리고 나서 5.85를 그냥 곱하면 은 계산식은 계산은 바로 이 식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5.85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걸 이제 풀어낼 수 있도록 좀 5.85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셔야만 만약에 여러분 0.02 노말 아니면은 다른 농도를 써버리면 0.1 노말 써버리면은 이 식을 못 씁니다 식을 왜이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식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꼭 묻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산가. 자, 산가 분석 원리는 산가. 자, 지질 1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1리그램 수를 말합니다. 자, 산가는 지방산이 그리세라드로서 결합 그리세라드로 결합 형태로 있지 않은 유리 지방산 양. 다시 말해서 지방산의 지방산의 가수분해가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세롤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나서 존재하는 지방산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산가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가 이 실험은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니까 나중에 꼭 한번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가 그다음 과산화물가 마찬가지 과산화물가 과산화물가 분석 원리는 자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했을 때 유지 1kg에 의해서 요도와 칼륨에서 유리되는 요도의 미리 당량수로 과산화물가를 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과산화물은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 1 k g 에 이해 가지고 이 속에 과산화물이 있다 그러면은 요도화 카리움을 집어 넣으면은 이게 요도화 카리움에 요도 아이오다이드 음미온이아이 요도로 환원이돼 아저 산화가 돼 버려요. 그 산화되는 요도가 산화된 는 요도 양을 구합니다. 과산화물과의 과산화물이 요도를 산화시켜 가지고 요도와 칼륨을 산화시켜 가지고 아이 염온 이몰이 알2 요도로 산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요도 양이 얼마인가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이걸 과사나 물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사나 물가. 그 다음, 당도계 이용해서 당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뭐 이건 쉬운데, 문제는, 자, 당도계에 이게 0점 조정을 하고 써야 됩니다. 증유수로 그레스를 닦고 난 다음에 증유수를 도포해서 정유수에서는 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유수를 순수한 정유수에서 0점을 조정하고 나서 이제 휴지로 정유수 닦아내고 당 용액을 스포이드로 방울방울 떨어뜨려가지 고르게 펴게 한 다음 덮개를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덮개를 덮어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흘러지는 액이 있다면 살짝 닦아내는데 이거 잘못 닦아내면 여기 휴지를 딱 대면 안에 있던 액이 쭉 빨려져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걸 조심을 하고 닦아내고 나서 밝은 곳으로 보면서 이 당도 값을 읽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 영점 조정도 안하고 무조건 막 실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하세요. 그다음 총 산도 이거 산염기 적정 이용을 하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락트산, 그 타르타르산, 시트르산, 뭐말 말레익 애시드, 뭐 숙시닉 애시드, 푸마릭 애시드 뭐 이런 것들 다총 산도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H 측정은 pH 메타를 이용을 해서 pH를 구하면 됩니다. pH도 pH 메타 검교정 하면서 꼭 사용을 하세요. 검교정을 하고 그 다음 이물질 확인하는 방법 이물질 확인하는 방법 자, 실험이 있으니까 자, 보시고 나머지 이물질 내용 많죠?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 미생물 분석 일반 세균, 대장균군 보시고 다음 시간에 텍스처, 텍스처 애널라이저를 이용해서 조직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